잘했었는데, 뭐하고 뭐 변한 거기 때문일까? 어. 접속사 주어? 그렇지, 그렇지. 접속사와 주어 또는 접속사와 목적어 같이, 네, 어, 천, 또는 문장 접속사가, 문장. 그렇지. 접속사가 이미 뭐하기 때문일까? 들어가 있기 때문인 거지. 네. 자, 그래서, 짱을 네. 한, 10개를 갖다가 문장을 내가 이어서 쓰고 싶어 한 문장으로 그러면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는 총몇 개가 들어가야 될까? 9개 와 그렇지 훌륭하다 <웃음> 좋았어요 자 앞으로 이제 이 점을 잘 기억을 하면 이제 앞으로 써먹을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짝 놀래킨 말이 있었는데 자, 문장 2개인 것 같지만 혹시 뭐라, 뭐가 존재한다면, 어, 관계대명사냐, 이시냐, 위치냐 할 때, 지고 오면안돼 어떤 조건이냐 자, 아, 그, 분사구문? 그렇지, 그렇지. 왜요? 분사구문은 뭐기 때문에? 분사구문은, 그, 접속사가 보이진 않지만,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렇지. 와.